이번 정류장은 조만샤 2차입니다. 다음 은동해의욕 2차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 착용, 최대한 다른 사람과 거리 유지, 대화 자제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생활화합시다. 수 회차입니다. 다음은 개용 브리슈배입니다. 승객 님은분 장애인, 요약자 임산부에게 좌석을 양보하는 미덕을 가집시다. 다음은 안심해입니다 우산 시내버스는 시민여러분의 전국체소 비이미세먼트 99%이상 제거하는 폐판급 공기정화방리탐프를제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산 시내버스가 매일 칠매소 에어컨 수정과 함께 안전하고 깨끗한 안심버스로 시민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이번 참여장은한진행로입니다 다음은 정기업지점입니다 이번 정의장 정관 농협 기업 지정입니다. 다음은 구연동입니다 승객 여러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화를 자제해 주시고 수시로 창문을 열어 환기가 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센트럴 파크 아파트입니다. 이